내가 좀 변했대 변했대 예쁘게 변했대 너의 맘 나도 내 모습을 그렇게 변했대 얼굴이 변하고 또내맘 녹아 변했어 어느새 나는 나는 또 너의 어제나내얼굴을 주지도 마너 고마워 그 사랑 가르쳐준 나내 안에 있는 이가 있어 어제나너와그 연할때 우리가 연할때 연때 똑같이 연할때 우리의 비와 우스같이 똑같이 연할때 어디를 가긴지나 무엇을 하든지나 어제나 우리 우리가 두게 언제나 내 모습을 지켜봐 고마워 이 행복 가져다주나 이런는 이런 일이 있어 이 사랑 이런나 나와 배 자고냥 나나 비 속잖아 나는 노어봐요 너한테 할게 고마워 뭐? 내가 좀변했네변했네 예쁘게 변했네너무